선주의 골칫거리에 책상에 쌓인 문서, 화단에 잡초 이세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군 뛰어난 장기 기사는 묘수에 기대지 않는 법 사람들은 늘한 번의 묘책을 통해 상황을 역전하려 하지만 전체의 위기는 고려하지 않지 선주의 골칫거리에 책상에 쌓인 문서, 화단에 잡초 이세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는군.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는건 선생님의 실력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. 이제부턴 봐드리지 않을게요. 공조사의 검기 두자로 구매해서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소장하려고요. 선생님이라고 공조사의 검기 두자로 구매해서 약이 쓰다고? 그럼 사탕 좀 줄게. 안 좋아한다고? 저리 가! 사탕 돌려내! 내 쪽에서도 사양이야! 점심은 균형이 중요해. 훈제고기 두덩이랑 우유차 한 잔만큼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건 없지. 장사를 하는 데 있어 말이 잘 통하면 좋겠지만 말이 잘안 통할 땐 부채질을 해주면 화가 좀 느그러들죠. 어머... 인사치레는 생략하고, 이제 여기 계신 은인분들께 의지할게요. 운기군의 역사에 대해선 다들 들어보셨죠? 이 몸의 이름도 훗날 그 영웅님들처럼 역사에 남을 거라고요.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제게 무예를 가르쳐 주셨고, 새벽 종이 치기도전에 일어나 어머니와 결혼하였기에 학당에 가면 쿨쿨 잠만 잤어요. 선생님들은 모두 절정꾸라기라고 했고요. 업무는…… 가치를 얻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보수를 바꾸는 행위예요. 업무 중에 농땡이를 피우는 거야말로 가치를 얻는 일이라고요. 즐겁게 일하기 기본 요령은 총세 가지죠. 자진 금지, 거절 금지, 책임 금지. 자, 해볼래요?